해서 뭐뭐 하기 위해. 그렇죠. 해주면 네. 되고요. 네. 명사는 네. 명사에 I-N-G를 붙여가지고, 아, 명사에 I-N-G 붙여서 네. 명사 형식으로 만들어지는. 네. 그런데 이 이거는 주어 목적어 보여올 수 있어요. 그리고 분사는 I-V. 네. 이것도 IV, ing 형태거든요. 네. 그리고 r v e 1 형태가 있고요. 네. 근데 e v e i n g 단 약간 대표적인 게 서프라이징. 그렇죠. 놀라움을 인 거. 그렇죠. 서프라이즈드? 나놀라 네. 받았다. 네. 이런 거. 네. 그래서 형 있고요. 네네. 명사로도 쓸수 있고. 그리고 어 이게 되게 중요해 아요 이게 그냥, 현대 진행형으로쓸수 있게 되게 해가 맞아요. 음. 이게 중동사고요. 네. 음. 또. 음... 네. 하짝 기사한데.